여러분 내면에서는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에서 자명찜찜 신호를 보내는데 여러분이 신호는 받았어요. 아 찜찜하지? 양심무석을 할때 엉터리로 하면 어떻게 되냐? 아 이것 때문에 찜찜했구나 하고 이 중에 하나에만 집착해 버릴 수가 있다고요. 나머지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. 이게 문제입니다. 그래서 육바람일 분석을 해가지고 계속 하나하나 두들겨 봐야 돼요. 이거 안전한지 요거 안전한지 거 자명해? 찜찜해?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. 자기가 자기를 의심해보면 혹시 나는 여기 되게 안전한 줄 알았는데 두들겼더니 찜찜이라는 신호가 나버리면 이 부분 파야 돼요. 왜 찜찜했는지. 이렇게 하다가 하나만 찾아내도 찜찜한 거 여러분 무조건 업장 하나 털리는 겁니다. 매일매일 육바람을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. 하루에 한 번만 하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해야 되는 이유. 할 때마다 여러분 고정관념 하나가 털리고 오판 하나가 털리고 아집 하나가 털려요. 무조건 밝아지는 공부입니다. 이게 올바른 방식으로만 하면 이게 쌓였을 때 여러분 나중에 잔명신호가 왔을 때 통으로 이게 느껴지면 일지보살이에요. 아, 어디서 뭔가 균형이 어디서 어긋났구나 그게 전체적으로 딱 느껴지면 일지보살이에요. 그럼 일지보살부터는 전체적인 뼈대는 안 놓쳐요. 감각은 갖고 가 우주에서 오는 신호를 그 얼개는 이해해요 이제. 디테일한 데까지는 좀그 공부를 이제 2지, 3지 올라가야 되지만 전체 뼈대는 탁 직관적으로 옵니다. 어디서 어긋났겠다, 이런 느낌이 와요. 그래도 실수하는데, 일반인은 이 중에 아주 치우쳐서 와요, 하나만. 그래서 지금 보세요. 보시, 지게. 보시 하는 사람은 보시만 선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 봉사활동 안 하면 다 악이라고 그래요. 저 윤홍식 저거 떠들어봤자 봉사활동 할때 내가 본 적이 없는데? 뭐 이러면 갑자기 저도 이제 쓰레기 되는 거죠. 지게. 막 개울어. 고기 먹으면 끝이야, 수행. 밥 하루에 두끼 먹으면 끝이야. 막 이런 데 집착하는 분들 있죠. 저기 고승들 중에도 밥에 집착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. 그 공부 안 되는 게 밥을 하루에 많이 먹어서다. 막 이런 분들. 해인사 막, 그 종정 스님이 막 그런 적도 있으세요. 그런 분들 올라올 때는 이제 밥을 못 먹죠. 스님들이. 밥을 많이 먹어서 공부를 안 한다. 황당하죠. 하지만 이렇게 하나에 꽂히시면 그런 논리도 가능합니다. 고기를 먹어서 지금 수행자가 안 나올 거다. 그럴 리가요. 원효스님경허스님다 고기 잘 드신 분들이. 경허스님은개 다리를 등찜에 하나 넣고 다니신 분이에요. 뜯어먹으면서 공부하신 분이에요. 이해되세요? 그냥 그때 그때 그 고기가 그 당시에 먹을 만한 고기면 그때 먹는 거예요. 지금 또 드실 거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. 그때 조선 사람들한테 먹을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. 소돼지 잡아먹기는 진짜 힘든 일이잖아요. 더 흔한 고기가 뭐예요? 지천에 돌아다니는 고기. 그러니까 영양분 보충하려면 개를 많이 드셨어.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보시라고요. 지금 왜개를 드시겠어요, 경호선이 다시 태어나시 아마 올것 천지인데 이해되시죠? 그러니까 그때 그때 주어진 처지에서 자기 나름의 이게 더 자명함 해버린다고 그러면 개율주의자가 보면 파괴한 걸로 보여요. 예수님도 막 파괴했거든요. 안식일 날 일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게. 지금 균형 감각을 안 갖고 가시면 파리세파밖에 안 되고 원칙주의자 아니면 그냥 파괴주의자 그냥 파괴를 즐기는 사람이 돼버려요 둘다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한 파괴는 이 균형에 맞을 때만 파괴하는 겁니다 고승 진짜 고승이라면 가짜 고승들은 이 중에 하나에 치우쳐 가지고 일을 하다가 일이 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편적 선악, 선악 판단을 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놓치고 계신 게 있어요 정의만 판단하다가는 살벌해집니다. 얘는 계율을 어겼으니까 얘는 원칙을 어겼으니까 나는 얘를 처벌해도 돼.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. 또 이쪽만 하다가는요. 나와 남이 둘이 아닌데 누가 누구를 처벌해. 막또 이런 망상에 빠져요. 요 균형을 잡는 게 어렵습니다.